제가 첫 번째 와서 한 설교가 마태복음 1장 족보 설교입니다. 혹시 그 설교 들어 보시고 아, 어, 족보 마태복음 1장 한번 펴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펴 보시면 족보에 11장 17절에 그런적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래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래대요. 바벨론으로 사로 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하면서 족보를 마치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14, 14, 14가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14대가 뻥이라고 그랬죠.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네. 그거 혹시 14대, 14대인지 세 보셨는지요. 제가 안 세어봤을 것 같아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세어보고 한번 진짜 열레대인지 열레대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죠. 몇 절부터 이게 시작을 하냐면요. 마지막 열레대는 12절부터 16절까지가 마지막 세 번째 열레대예요.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누구를 낳고 스알델 이제 이게 하나예요. 스알델스알델은 수르바벨 두 번, 수르바벨은 아비우, 아, 아비우은 엘리아킴, 엘리아킴은 아소르, 아소르는 사독, 사독은 아킴, 아킴은 엘리웃, 엘리웃은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마단, 마땀. 어, 마단은 음. 야곱이 아니죠. 맞다는 야곱을 낳고 야곱 마리아 야곱. 그다음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니라. 세 보니까 몇 대예요? 13대밖에 안 돼요. 딱세 보면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근데 바로 17절에서는 14대라고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뻥을 쳤을까. 이제 그게 마태복음 족보설교에서는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는 그의 족보속에 우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족보속에 내 이름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 족보에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자식 아닌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기에서 자기 이름 찾아보시면 그렇게 제가 진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서종일이 와, 놀랍죠 보셨어요? 못 보셨죠? 이건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마지막 13대로 끝나면서 14대라고 뻥을 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14대를 숨겨놨거든요 마태의 저자가 의도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앞으로 올 모든 14대의 모든 자식을, 자녀들을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의미로 이렇게 마태복음을, 족보를 처음에 탁등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너희들 이름이 어디 있는지 아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족보는 보면서 "아, 내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이걸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 자식? 하나님 예수님 자식이야" 이걸 확인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기 힘들잖아요. 제가 그때 설교한 뒤로 지금은... 어, 이제 개척교회를 하니까 물론 여기도 개척교회 형태지만 저희들은 더 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가정, 저희 하우스에서, 거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먹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또 제가 그동안 아내 덕분에 편하게 생활을 해왔는데 도저히 양심상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와 우리 송도님들이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아, 어, 그렇게 힘들게 버르셔가지고 어떻게 헌금을 하세요? 어, 진짜 존경스러워졌어요. 아니 제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야 대단하구나. 아, 어, 어떤 자만이 그걸 할수 있을까? 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든 자만이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장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같이 이제 본문을 보죠 장세기 3장 15절 우리 수부의 제가 말씀 미리 준 거에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한번 3장 15절 한번 같이 보죠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우손도 여자의 우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에 뱀에게 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오어 하나님 이 말씀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연천 부근에서 어, 사실 때 어, 거기 사시는 집이 한탄강 바로 바로 몇몇터인데요한 10여 미터 20미터 떨어져 있으려나요 바로 한탄강이 보이는 거기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완전 총구석이죠 거기를 걸어가면 이제 옆에는 숲이에요 길이 한 보폭이 한이 정도나 되나요? 거기를 걸어가면 가끔씩 뱀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뱀을 보시면 사단 안 물러가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때려 죽였어요. <웃음> 그래서 아, 여자 연수가 맞긴 맞구나. 이게, <웃음> 이게,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었어요. 근데 이데그 다음에 더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기는 맞는데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나요? 어, 뱀의 후손은 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나오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사건에서 어,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하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탄의 머리를 그 예수님이 이렇게 깨부시는 사건이 에, 성경에 나오는지 이제 이게 고민이 된 거예요 아, 이,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지?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신비롭고 놀라운 게 질문을 한 자에게는 대답을 해요 말씀이 항상 그런 구조를 가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깨닫고 싶으면 질문을 자주 해야 돼요 의문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지? 이해가 안될때 이해가 안될때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또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목사님께 가서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어요 왜 그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실현이 되는지 진짜 깨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것을 추적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유는 그건 쉽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건 쉽죠.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당연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왜 굳이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도 아니에요 죽으시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으니까 죽으시면 오케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그러면 왜 다시 굳이 살아나야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받으셨죠 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5장 이 부활장이에요. 그걸 쭉 읽어보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야기를 쏙 나열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읽어보면서 왜 부활해야 돼요? 굳이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그걸로 됐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못도 헛되고 못도 헛되고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핵심이 저는 이걸로 봤어요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여기서도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래 부활이 없으면 이게 말이 돼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됐는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주, 너희가 여전히 죄가 해결이 안 됐대 이 말은 그말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가 해결이 안 됐대. 이거 심각한 거죠. 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의미가 왜 그렇게 크고 놀라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한 설교를 오늘 어, 말씀을 드리면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이제 처음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제 15절에 이야기를 했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부실 거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이야기.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이라면 어떻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예요. 두 가지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한 군데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잘 쉬었죠. 교환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어보여.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이야기예요. 여자여 보소서 누구한테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한복음에 따라서 저희 어머니에게 여자여벗어서 하면 저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여자여 이야기를 주석책 많이 이렇게 뒤져보고 찾아보면 뭐 당시 뭐 높, 높임을 한 이야기다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요. 왜? 어머니를 두고 여자여 했을까? 그게 존칭일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존칭, 존칭이라고 하면 계속 써야죠 여자여. 그 그거 쓰면 죽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그런데 여자여라 보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부터 한번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하나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대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아까 맞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이유가 뭘까? 대신 속해지는 이유는 뭘까? 뭘까요? 왜 우리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왜 살리시려고 하실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답변 못할 때까지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할까? 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대속, 살리심. 똑같은 이야기를 의미만 바뀌어서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이유는 뭘까? 왜 살릴까? 왜? 왜 살릴까? 그게 이제 답변이 대사하러 오니까 전서 5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왜 죽으셨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이유,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 딱한 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려고. 그걸 성경은. 임만 위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임만 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지, 우리를 살리시는지 아시겠죠.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 어떻게 함께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만우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성전의 개념은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배당이에요. 건물. 예배 드리는 건물. 진짜 성전은 나예요. 나. 진짜 성전은. 그래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더 극적인 표현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됨. 더 극적인 말은 하나됨.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는 이유가 있죠. 언제예요? 결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신부 남자도 신부래요 여자는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신부의 역할을 하니까 이해가 쉽지만 남자도 신부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결혼의 개념은 어디서 우리의 실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셨다 그러면. 왜 아내와 남편이 살다가 서로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싸우고 철천지 원수처럼 그렇게 변하기도 할까요? 우리의 육적으로 하나됨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됨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야. 진짜 하나 되면 성령으로 인해서 오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서 뭘또 가르쳐줘요? 너희가 정말로 연애할 때, 정말로 신혼 때 하나됨의 즐거움이 있었지. 하나됨은 그보다 더 즐거운 거야. 이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과 내가 정말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없느니라그 성경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도저히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기쁨과 감사가 거기서 나와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쩌다 한번 체험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제 아시겠죠? 왜 십자가에 대속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 아 우리를 살리시는지 그 이유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말씀 드린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 목 적이라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것으로 끝인데 왜 다시 부활하셔야 하는가요? 이게 이제 핵심이 나오죠. 왜 다시 부활해야 되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어,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아, 여기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이 말이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니 십자가의 지심이 우리의 죄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대요. 부활이 없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 그러니까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이제 자 이제 십자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면 안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엉뚱하게 막 헷갈리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1 5절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 에, 발꿈치 이야기는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것도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니 뱀의 후손에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어디가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33절. 이게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해요. 골고다즉 어디에서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근데 골고다에 이르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골고다를 해석을 해 줘요. 골고다 뜻이 무엇인 줄 아니? 해골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사복음서에 이게 다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2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번역하면 해골의 고. 번역하면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이래요 그렇게 마가복음은 해석을 또 다시 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23장 33절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아예 해골로 그냥 적어버렸어요 해골이라는 곳 유한복음 19장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해골 해놓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해석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지금 사복음서 복음서 네곳 모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골고다라는 곳인데 그곳을 해골이라고 일부러 해석을 붙이기도 하고 일부러 그냥 어 누가복음, 요한복음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렇게 그냥 아예 해골로 그냥 이 말을 써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이게 해석의 키예요. 사복음서 모두 다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뭘 해석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여기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창세기 3장 1 5절을그 위에 딱 적어져 있네요 내가 너로 여자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이를 해석을 창세기 3장 15절의 해석을 사복음서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머리가, 머리의 상징이 뭐예요? 해골. 머리. 거기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해골의 그림. 그러면 그 해골에 지금 뭐가 서 있어요? 십자가가. 그림이 그려지시죠? 완전히. 이 해골에 골고다라는 곳에 해골이라는 곳에 뭐가 박혀 있어요? 십자가가 조그만한 이쑤시개의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다는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그곳에 정중앙에 땅 박혀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예언을 사보금서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애원의 성취, 역전의 드라마 이게 보이지 않나요? 멋있죠 우리 하나님 거기에 정중앙에 십자가 박혀 있는 거. 왜 누가 승리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진줄 알았는데 오히려 보니까 예수님은 손과 발만 쬐끔 다친 거고 이 마귀 사탄은 머리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십자가 사건의 역전의 드라마 이야기예요 이게. 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그러므로 이 그림을 그냥 사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그림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 그래서 어, 왜, 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것이 끝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대사를 오니까 전서 5장 10절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 깨어 음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의미, 놀라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사단이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 하시기 위함인 목적이라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것으로 끝인데 왜 다시 부활해야 될까 왜 왜?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 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 미달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잖아요. 이 중이, 중요한 시간을 어? 여기 와서 헌금도 드려야지 또 다른 사람도 섬겨야지 부활이 없으면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제일 불쌍한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는 어,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제가 두, 번, 두 가지 이야기 해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이야기 니었나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졸리니까. 얼른 마치게요. 십자가 죽음과 이렇게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왜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될까? 부활이 없으면 왜 우리는 헛된 것일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버릴까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우리가 아까 말씀으로도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믿는 것도 헛되대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왜 부활이 없으면 그럴까? 십자가에 대속만 있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쇼킹하지 않나요? 믿음도 헛되다니까. 그리고 여전히 너희는 죄가 해결이 안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니 부활이 예수님께서 그냥 살아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살아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부활이 없으면 왜 그것이 헛된 문제일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대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도 해결이 안 된대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 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망한 거야 그냥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만일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삶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냐 그러니까 허찌거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이 없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왜왜 왜 그럴까? 왜 부활이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우리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 생활이 기뻐져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져요. 희망이 생겨요. 왜 그럴까? 왜 부활이 없으면 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까? 그 문제는 예수 그 살펴보려면 제사장 옷을 살펴봐야 돼요 제사장 항상 신약은 구약의 답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출애급기 28장 3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그 옷은 제사장 옷을 말해요. 가장자리 그러니까 끝 가장자리 아시죠? 가장자리는 끝단을 말해요. 그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석류가 뭐냐면 석류방울처럼 만들어요. 그렇게 석류방울을 만들어서 석류를 수놓고 그 금방울을 간격을 하라는 게 송류를 이렇게 수를 놓은 다음에 금방울을 만들어서 간격을 두어 달되 그옥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성류한 금방울, 한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냥 우리는, 아,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란가 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어요. 왜 성류 방울을 달라고 하냐면, 우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예식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식을 행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애식을 행하는데 왜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냐. 돌아다녀야지 밖에 거기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오로지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요. 아무나 들어가면 그냥 즉사당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셔. 무서운 것이죠. 대제사장이 쉽게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무서워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려고 하면 즉사 당하기, 당하지 기당하 않기 위해서 그가 하는 예식, 그가 입는 옷 그걸 입고 가야 돼요. 그 옷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왜 방울을 달을까? 왜 방울을 달아요? 방울의 역할은 뭘까요? 소리죠. 왜 소리나게 할까요?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알려고 방울을 달까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방울 소리로 밖에서 확인하려고 그게 방울을 달는 이유예요. 그래서 방울을 달게 해서 돼지 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돼지 사장이 거기에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이제 예식들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딸랑 딸랑 딸랑 나면 뭐 하는 거고? 살아있다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요 한참은 기다려도 안나 그러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고 해서 커튼을 열고 쑥 들어가면 그 사람도 즉시 하나님이 죽이셔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해요. 즉사를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게이대제사장의 옷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시체를 꺼내요? 꺼낼 수가 없어서 우리 정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미드라시나 이런 데 살펴보면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뭐하라고? 죽으면 끈으로 잡아당기라고 왜? 함부로 누구나 들어갔다가 다 직사당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끈으로 묶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울을 끈을 묶고 이렇게 발목에 끈을 묶고 지성사에 들어가서 어, 예식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또 레이기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위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또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걸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는 네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에이는 내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될때 죄가 있으면 그 앞에서 즉사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때 예수 그리스의 피가 우리를 감싸줘요 그 피는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것은 죽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서는 오직 둘째 장막은 지송소를 말해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대제사장이 혼자서 이 말이에요 혼자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에,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왜 하느냐 예수님이 뭘 오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이걸로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뭘 가지고 가요?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무슨 피를?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가시는 상징을 대제사장이 그림으로 다시 보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이야기를. 그리고 백성의 허물을 일년에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왜 피를 뿌려야 하는가?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라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를 죄의 대가는 피예요. 피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흘리심 이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고 그 말은 다시 표현하면 대신 죽어주심, 속죄함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의 원리는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삭순 사망이요 야가보서 1장 2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순 사망이다 생명은 피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피값으로 죄값이 갚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즉 사암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값은 피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대속제일에 대세장이 가장 중요한 날이 대속제일이에요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날이 대속제일이거든요 제사장이한번 들어가는 날이 그래서 속죄를 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당사자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당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죄를 사함 받으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말한 대로 즉사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낫다. 하나님을 만나겠네요. 죽음 아니면 생명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죽었다면 왜 죽었을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났다면 왜 살아났을까?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둘중 하나에 직면하게 돼요. 대제사장은 언제나 1년에 한 차례씩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서요. 죽음 아니면 생명 만약 살아나온다면 그 의미는 뭐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 이 의미예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것은 죽으면 죄 용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사암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결정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서 나온다면 그 의미는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누구라고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 예수님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비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한 말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 말이에요. 왕같은 이라는 그 번역이 조금 그러는데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대지사장이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대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는 대지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피를 드리고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그 피를 뭐 했다? 받으셨다. 즉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라겠잖아요. 진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지성소에 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드렸겠어요? 피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서 뭘 보여주셨어요? 피를 보여주신 거예요. 불에다가 피를 바르는 게그 의미예요. 하나님께 피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용서를 해줬다 안 해줬다를 뭘로 알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이거, 이거 이제 설교 끝이에요. 뭘로 알수 있어요?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받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뭘로 판가름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셨고 용서하셨다는 걸 뭘로 판가름하느냐,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죄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이걸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받으셨다는 걸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부활로 보여주신 걸.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걸 뭘로?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면 대제사장이 선포를 하죠. 마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사셨도다 그러면 그 선포를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우리 죄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믿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어요. 아픈 자도 할수 있어요. 노인도 할수 있어요. 아기들도 할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표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얼로, 부활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나와 같이 살고 싶어 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받아들이시고 싶지 않으시나요? 어서 오십시오. 저와 같이 사십시다. 그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와 영원토록 같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해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피를 들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온 세계에 선포하신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